렉이 또, 왜... 야, 이거 렉, 이거 또 렉이 있노? 근데 분명히 완전히 해결했는데, 진짜. 와, 더럽게 겠네 야, 이거, 이거 오늘 찐댕 나오면 오늘, 어? 칭찬해줘? 형 칭찬해줘? 10분 후. 이 자석들 지지거리고 앉아있네. <웃음> 자, 가자! 슈아! <웃음> 스카오 Cool.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나오게 된 새로운 라그나로크 음. 근데 개성 보면 은 개성이 서브에서 발동된다는 거 서브에서 아마 서브의 영웅이 될것 같고요 모든 아군의 공격 관련 능력 1 0 증가 공격 관련이니까 공격력, 치확, 관통, 지피 이게 다 10%가 올라간다 나쁘진 않은데 워낙 좋은 게 많잖아 어쨌든 이렇게 서브에 나어도 공격 관련 10% 증가 있고 요게좀 좀 다릅니다 그쵸? 모든 적군의 관통, 치확, 지피가 15% 감소한다 어정도지 스킬은 그냥 막고정을 뭐 해요 뭐 전체 돌진기 이걸뭐 사람 좀패수 있겠나 니가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이제 세이크다운 해가지고 소멸기 약간 그 페스티벌 젤드거 그 소멸기랑 같아 보입니다 필살기 기존의 싸움꾼방거죠한명 때리는 건데 한명 때리면서 필각하는 건데 근데 오늘 빠르게 뽑고 한번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스텝업 뽑기라 가지고 아무리 구스라도 이거는 그냥 뚝딱 뽑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사실 싼 맛에 뽑아가지고 계정투급 올리는 정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패스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도 하거든. 애 성능 봤을 때는. 그래도 영웅 한 명이 더 있으면 얘한테 장비도 끼안놓을수 있으니까 계정 투급 상승에 영향을 꽤 끼칩니다. 싼 맛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뚝딱 그냥 후딱 들어갑니다. 자, 어머, 어머, 야방 시공, 시공이 좀 틀렸고. 렉 없죠, 이번렉 없지. 렉 없지. 그냥 컴퓨터 살렸어. 렉은 없는데 뽑기는 쳐맞고 있다. 저 스킵 자세가. 바로 스킵 해고 자. 스텝업 뽑기 좋은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또1 다이아로 저렴하게 한번 뽑겠다. 이런 맛이 있는 거지. 1 다이아로 뭐 골코 실코라도 잔뜩 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고, 실코를 뽑아내야지. 야, 뽑기 이거야. 스텝업 대충 해, 막 대충 하고 빨리 결투 들어가자. 오늘 반 필, 불강하실거 아니요? 아니요? <웃음> 여러분, 이따위 캐릭터한테 왜 투자를 해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야, 지금 씨, 담하 사이에 지금 쉴때 캐릭터로 지금 다이어 뽑아가고 앉아가지고 이것들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렉이 또 왜, 야, 이거 렉이, 이것도 렉이 있노? 내가 분명히 이거 완전히 해결했는데, 진짜. 아 돌아보겠네. 진짜, 돌아보겠네. 야, 송출 화면을 보니까 렉이 좀 있네. 아 이놈의 렉 때문에. 저, 아, 하우저야. 순간 몸매가 좀 비슷해가지고 떴나 했네. 아 공식 앱으로 옮기겠습니다. 렉이 사라졌어? 깔끔하죠? 지금 깔끔해요? 생방 깔끔해? 아우, 좋다. 아니, 뭐가 또 지났냐, 이번에 이거? 스택 군대 벌써? 하하. 결국도 천장까지 왔네, 이거. 이번 뽑기는 진짜 내가 아무 감정이 없어. 의구이. 마키아스가 바로 PVP 바로 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가 일말을 내가 방금 댓글 리일 만지보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야. 처젤이 디버프 개수로 인해서 38이 24. 아궁 기본 능력치 24% 증가가 더 좋다 이거지. 더 좋다. 더 좋은 건 알겠는데 꼭 둘을 선택해야 돼? 둘다 데리고 가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아궁 기본 능력치 상승 거기다가 공관까지 상승 거기서 킹이 한번 휘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때요? 괜찮지? 야, 이거, 이거 오늘 찐댁 나오면 오늘 어? 칭찬해줘? <웃음> 형 칭찬해줘? 10분 후. 이자석들 지지거리고 앉아있네자 <웃음> 대기름 한번만 대기름 대기름 둘이 커플이지 커플 남매예요 LA는 중심에 두고 두 남자가 오빠랑 오빠 친오빠 그 오빠 투오빠덱투 오빠댁 그때 투, 투 오빠댁 아침 드라마덱 <웃음> 엄청 30만 3천에 찐덱 와덱 봐봐 찐덱 을 만났거든? 자 우리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은 감전 걸어 그러면 신수 효과 감전해가지고 디버프 6개지 그러면 몇퍼되노자 헷갈린다 잠깐만형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 때려 일단 가볼게 자 봐봐 아 잠깐만 여기 두 장이었었네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자한장이딱다 어, 가봐고 한장에도 이렇게 봐봐박 가고 자 이게 들어가는데 빡싹 빡싹 빡야 길이 괜찮은데 되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상대 지금 투급 30만 넘는 투급이었어. 그 정도한테 이 정도 딜, 야,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솔직히? 그리고 봐봐. 지금 솔직히 내가 영상각 때문에 이마가 신캐니까 얘를 앞에 꺼냈어. 근데 얘를 꺼낼 필요가 없지. 이러면 처제를 앞에 꺼내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알기나 처절 앞에 꺼내, 일마 서버에 놓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오늘 영상각을 또 위해서 일마가 한번 설치 줘야지. 일단, 킹 한번 써주고. 아, 야, 자 죽겠다. 죽. 야, 킹 하지마. 야, 킹, 니가 하면 죽는다. 야, 돌진 피해. 이거 조금 세게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자. 써봐봐. 마무리 킹, 니가 알아서 하고. 자, 자, 갑니다. 샥, 신캡! 빡, 사 호우! 이거 뭐고, 이거? 이 딜, <웃음> 야, 이게 딜 뭔데? 야, 저걸 못 죽인다고? 야, 방금 내가 딜뭐본 거야? 이 딜, 얼, 딜 얼마나 왔는데, 방금? 무슨 쓰레기고 자거 딜이? 자, 여러분, 딜은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저 자식한테. 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 어. 이야, 진짜. 악, 아, 내 눈. 이 자, 설마 이건 잡겠지? 이제 마지막. 빠박! 빡! 야 33,000. 자이 정도. 일단 그래도 역할을 하긴 했어요. 공관 아군의 공격 관련 능력을 올려줬고 적군의 치명타에 관련된 그다 깎았어. 아니지 관통, 치확, 지피 이렇게 깎았지. 그냥 킹이 아 이거 킹이 다 하는 거 맞아. 킹이 다 하는 건데 핵심 이해 안 돼? 어? 그러니까 처젤로 인해서 기본 능력 지금 처젤이 올려줬고 그다음 이마가 이반이자석이또 한번 더 올려준 거야. 그래서 공격력이 더 많이 심하게 올라갔다 이 말씀이죠. 그 말인 거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제일 딜 많이 뽑겠다, 그지? 이렇게 해서, 쳐다닥! 감정까지 들어갔고, 자, 지금 디버프가 총 9개째니까, 처제크 받은 거야. 와, 야, 야, 이거센데 여러분 센데? 끝났는데 야, 이거 농담 아 수도 있다 이거 이래 이거 이 되게 센데? 이 와중에 찐닭 나온다고? 야, 이게 찐닭이 나온다고? 야, 진짜 아무도 기대 안 했잖아 우리 지금 이거 얘 키울 때. 근데 마지막에 내가 처제를 아까 처제를 빼고 재를 넣었었다고 서브에 당연히 그렇게 쓸 거라 생각했는데 순간 딱스친 거야. 둘다 쓰면 안 돼? 이런 형 좋아하는 거 있잖아. 둘다 쓰면 안돼 이거. <웃음> 야, 야, 먹어. 어떻게 된 거고? 야, 바나, 반 바안 출격. 자, 해봐! 따라 자, 렇게 되고. 괜찮지, 지금? 자, 반! 갑니다! 돌진! 두두두두둑! 쑥쑥! 48,000. 뭐, 어떻게 때리는지 몰라도 이제 겁나 못 때리네, 자식, 이반 없어도 대처자가 있잖아요. 아, 그런가? 그, 그렇게 되나? 그, 당근 사장님 넣어서 해보자. 당근 사장님하고 비교해보자, 그러면. 어떤 너? 자, 반! 마무리 한번 하자. 두두둑! 빠박! 한 마, 물주먹 반이네. 자, 우리 또 멋진 거 한번 해보자. 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말고. 멋진 거 한번 해볼게. 자, 반. 어? 반의 멋진 모습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 쓰면 어떻게 된다? 필살기 사용 불가능해. 핏각두칸 되는 소멸 건다. 이렇게 넘어가. 어, 죽이지 마봐. 야, 안매라! 피싼 치발임마 치우라고! 자, 근데 이 능력은 처젤한테도 있기 때문에 어 처젤이 앞에 나오는 게 맞겠죠? 에이, 의미가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에이. 빡빡! 딜안 나오지 자세가 지금 님네 버프 임마그 정도 가지고는 자, 와 요거를 오늘 영상 가기 이렇게? 피지크 헌트 간다? 피지크 헌트 가기 전에 버프 올리다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피지크 헌트 갈게 아 감전 하나만 걸고 야 이게 오늘 주인공 반이야? 감전 하나만 딱 걸고 자 가자! 떨... 아 스카우! <웃음> 129,000이라고? 만 필살기 데미지 맞나? 야, 요즘 129,000은 만 개나 소나 요즘 좀 딜, 딜센 애들은 막 일성기 하나 던지갖고 12만 뽑고 이란다. 딜은 진짜 못 봐주겠다. 딜은 진짜 아, 내눈 이런 느낌이고. 제가 보기에 얘 활용처는 굳이 쓴다면 요런 정도? 더블로 이렇게 능력치 올려주는데 지가 하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처절 앞에 꺼내서 가볼게요. 이제 이 커플은 깨졌어요. 커플은. 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노? 또 갓킹 덱이고. 그러니까 처제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초 처제 궁합을 과연 누가 넘어설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넘어서기는.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이거지. 당연히 이거고 그 뒤로 싸울 때이처제의그 절단. 어, 절단 꽤 세거든. 아, 절단이 아니었나? 저거, 저거 먹어. 하여튼 그게 세단 말이야. 어, 이요 끝나게. 야, 이건... 이건... 이건 장난 아닌데? 여러분, 이거는, 야, 방금 이건 좀 농담이 아닌데? 없어? 어디 갔는데? 절삭이 더 낫다, 이거지? 아까 그연반에그 쓰레기 돌진보다. 절삭 데미지 한번 볼까? 어? 삭 데미지? 야, 어디야? 필살어야못 써. 야, 피삭이 니쓸수 있을 것 같나? 해봐봐. 임마, 이런 느낌으로. 차자작 했지? 자, 절삭 봐봐. 절삭은 만만한 딜이 아니야. 툭툭툭툭. 봐봐, 86,000. 86,000 이런 거는 매섭거든. 그래도, 맞아보면. 매섭잖아. 킬 따뿐다니까, 들다가 86,000 이런 거는. 절, 절삭도 뜨잖아. 아까 그 연반 카드 있을 때는 막막해 보이는데 얘 카드 있으니까 그래도 1인기 좀센거 하나 들어오는 느낌이 있단 말이지. 더원 형님 배터리, 배터리 이상일 수 있어요. 86,000이면. 그냥 일성세도 버프 많이 안 떴을 때 더원 형님 딜 방금 나온 정도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잠깐, 잠깐만요. 전화가 왔네. 자, 아이고, 우리 돈돈피비님 1분 덕지, 자, 홍보. 1분 덕지 여러분 들다 보고 있지? 딱 1분 만에 알려드릴게요 입니다. 오늘 아볼 덕질은 일 개의 대제에서 우리 돈돈 PD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1분 덕질 PD님, 피 d 님 돈돈 피 d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힐선들의 명장면이 올라갑니다. 길선도 많이 길선도 시청 명장... 부탁드립니다. 대본 너무 빡세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 안에 다 읽어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예, 예. 힘들어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웃음> 앞으로 좀더 길게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하여튼 뭐 제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1분 덕질 지금 당장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려요 <웃음> 사실은 꼭예여야 하는가 싶긴 해 우리 이제 데스피어스 넣으면 투급이 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자 지금 329,665원 오! 데스피어스보다는 나은데 투급이? 잠깐만 데스피어스 내가 장비 끼고 있나? 끼고 있거든 그리고 데스피어스는 필살기 풀업이거든 아 대신에 코스튬이 지금 연반 있게 더잘돼있다 완전 비슷해 야, 내가 보기에 데스피어스보다는 투급이 높아 그래도 내가 필살기 1렙인데 데스피어스는 필살기 풀업이거든 내가 지금 야, 그러면 데스피어스는 이제 확실히 데스피어스보다는 이게 좋을 것 자, 결투 들어간다. 자, 저격을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격 괜찮아. 해봐봐. 치 봐봐. 지금 이덱 지금 내가 보기 장난 아니야. 자, 이거 봐봐. 이럴 때는 있잖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이 장면 중요하다. 처제를 쓰면 뭐가 좋냐면, 요렇게 요렇게 했잖아. 감전 들어가고 두 번째 딜 뽑았고, 그 다음에 자기 딜이 좀 부족한 사람인 경우,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상당히 셀수 있어요. 한 명은 무조건 모가지 떨어질걸.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치고, 숭, 숭, 빡, 빡, 빡 했지? 처젤이, 치업 툭툭툭툭! 야, 146,000 받나? 146,000, 이게 처젤이야. 이 방법도 괜찮죠? 그러니까 한 번에, 구스형처럼 한 번에 올킬 낼 자신은 없다. 그 정도 딜은 내가 안 나온다 하면 차라리 두장 쓰시고 처젤로 한 명을, 핵심 인물 한명 목을 떨어뿌라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 장난 아니야. 이 덱이. 장난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막이 덱이 막 내가 우와 겁나죠? 이렇게 는말 못하겠어 좋은 덱이 워낙 많아서 근데 장난 아닌 것 같아 자 요렇게, 요렇게 감정까지 긁고 그죠? 이제 처제엘한테 가겠지? 한줏 때리 뿐는거라후버덱 플러스 그래 그 정도 좋겠다 후버덱 플러스 정도는 줄만 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후버덱 플러스 정도 그리고 데스피어스를 대체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것 같다 요런 정도? 오늘 라반 덱을 리뷰해봤습니다 라반 충분히 됐지? 이제 라반은 집어넣자 <웃음>